여정연의 쉽게 국어 동시에 배우기 중국어 사투리 배우기 어,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의 말이 다른 것처럼 중국에서도 다양한 사투리가 사용됩니다. 우, 먼저 북경의 발음은 보통화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만도, 영어로는 만다니느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은 보통화 외에도 민위예진간 학가 샹, 휘조, 핑화와 같은 다양한 사투리가 사용됩니다. 미는 대만 맞은편에 있는 복권성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위는 상해 그리고 얘는 광동지방, 지는 내몽고 지방 그리고 가는 장시성 지방 그리고 학가는 음, 대만이나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상은 훈안 지역, 그리고 휘조는 휘조 지역, 그리고 핑화는 광동성 서쪽에 있는 광서 지역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는 기원전 2세기에 한자를 수입했는데요. 현재 발음은 대부분 당나라의 어, 표준 발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 특히 북경에서는 발음의 변화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참고로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은 태자당 계열로 북경 출신이며 어, 북경어에 가까운 보통어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에서는 학화가 사용되는데요. 한국처럼 한자에 비읍 티읍 키읍과 같은 받침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역 발음이 지역 발음으로 국여음화가 이루어지기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과에서 화장실은 처서보다는 삐엔소 고속도로는 까우스공루 보다는 고속도로와 같이 한국과 유사한 발음이 사용됩니다. 보통화에서는 보통 사성만 사용되는데요. 학과는 육성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중국 운남성에 타이민족이 이주한 태국과 흰족이 또는 비엣족이 주류를 이루는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육성이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는 육성이 없으시고 단지 음의 장단만 남아있습니다. 약간의 문법적인 차이도 있지만 반음의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산은 북경으로 산이지만 네몽고 에서는 세장시성에서는산 상해 인근의 수조에서는 세입니다. 녹색의 녹은 북경으로는 리이지만 네몽고에서는 류에. 장시성에서는 룩 수조에서는 록입니다. 뼈는 북경어로는 구이지만내몽고에서는구 장시성에서는 굿 수조에서는 굿입니다. 참고로 한국한자음에서는 받침에 있던 것은 대개 리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사투리에 대한 문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만약 구통화에서 개워 입번수라고 한다면 학화에서는 비 입번수 워와 같이도 사용이 됩니다.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순서가 동사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중국의 사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이나 중국문화에 관심이 많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